전라북도 전주시. 이곳에 이목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코마다 끼고 있는 이것은 소의 코에 꿰놓는 코뚜레? 코가 저희 밥줄입니다. 딱여주면 코가 뻥 뚫립니다. 코가 막히면 참 답답하죠. 코로 숨쉬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3년 만에 수많은 고객들이 호평을 쏟아부으며 코로 숨쉬게 됐다고 말하는 이것. 코막힘, 비염에 도움을 주는 일명 코뚜레와 코고리와 무호흡교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인생까지 시원하게 뻥 떠버린 남자. 아이디어 대표 황청풍 씨의 성공 비밀을 밝혀본다. 키면 이것이 참 신기하게 코가 뚫려요. 숨쉬기가 참편하고 가족들의 코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이제는 연매출 6억 원의 당당한 회사 대표 황청풍 씨. 그의 첫 번째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하다가 하고 한 30초 1분을 숨을 안 쉬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목을 조르는 막꿈 숨이 막히는 꿈을 꾸면서 벌떡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시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잘뭐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라고 하니까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기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어머니한테 적용을 해 봤어요. 근데 어 그걸 끼시고는 잠을 잘 자셨다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신기하네. 어, 내가 만들어 놓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황 대표의 코 건강 제품은 두 가지. 형상 기역 합금과 춘천옥을 이용해 코 안의 소류 혈을 자극하는 코막힘 비염을 돕는 제품과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기도막힘 변상을 예방하고 교정에 도움을 주는 기구가 그것이다. 착용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기도의 열린 정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제 황 대표의 전문 분야는 코가 됐지만 사실 교정기 업계에 몸담은 지 벌써 17년째다. 대학에서 치기공과를 전공한 황 대표. 그는 처음 들어보는 치과에서 다루는 교정기의 흥미가 있었다.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있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파트는 그 당시 제가 한 20년 한쯤이면 굉장히 생소 한국에서 했어요. 서래서어디서 배울 데도 없고. 그서서한정을한번 해보자. 그에시에 전북대 에정과에 무급 인턴 트레이닝을 신청을 서서 1990년, 군대를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무보에서레이닝을 시작했다. 빨리 자신의 교정기공소를 차리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는 매일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도 밤을 새워가며 연습하고 공부해야 했다. 집이 군산이었어요. 그때는 병원은 전주에 있으니까 차비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됐었어요. 교정과 의국에서 회의용 테이블에서 한 대짬을 한 1년 넘게 샀던 드디어 1993년 자신의 교정전문기공소를 차리기에 이른 황 대표 좋탄 밤을 세워가며 기다렸던 날이기에 더욱 값진 순간이었다고 하는데 교정계는 다 내가 다 평정하겠다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죠. 뭐뭐또 하고 뭐또 하고 하면 금세 부자도 될것 같고 뭐 직원도 빨빨 늘려서 큰회사 어?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죠. 주로 황 대표가 맡은 것은 식과 관련 교정기 일이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했기에 병원에서도 일을 계속 맡겨주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황 대표는 동양의학인 수지침을 배우기도 하고 혈자리를 알기 위해 지압도 배웠다. 의학 관련 세미나도 열심히 찾아다녔다. 자신이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